아 어, 이거 지금 나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지수사 전쟁 일어난다 라고 나왔어요 전쟁 일어날 것 같고 오래 걸리냐 아니면 길게 걸리냐 그러니까 장기적인, 장기전이 적인장기될 거냐 아니면 국지전이 짧게 끝나느냐 어 이거 시작은 바다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이, 지금 이 타로에 봤을 때는 명확하게 바다에서 시작을 할것 같고 내륙 쪽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으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외부의 도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짧게 끝나요. 오래가는 건 아니고 짧게 끝나는데 상당히 큰 손해와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한 조언도 지금 뽑아봤는데요. 음. 이국지전에 대해서는 도와줄 만한 이웃나라가 없네요. 네,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전쟁을 고스란히 막아내야 되고요. 놀랄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흐름이에요.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네요. 준비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얼만에, 얼마만에 얼마의 사람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측하고 현명하게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